구야 엄마 어디 있어? 구 그래,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어디 있어 엄마, 엄마? 엄마 어디 있을까? 구 그래, 엄마 어딨 있어 엄마? 구 그래, 엄마 어디 있어? 아이고 엄마 보고 싶었어. 왜 엄마 어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 엄마 어디어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<놀람>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딨어 어 <놀람> 엄마 엄어